짜파게티 간다 싸고 0의 미션? 1 0의 미션 이렇게 길게 한다고? 1 0의 미션 이렇게 길게 한다고? 이렇게 길게 한다고? 여러분들 잠깐만 사인님이나 죽이겠다고 따라오는데? 잠시만 무슨 일이야 이래서 눈치 빠른 거인들은 안됐다니까 이래서 눈치 빠른 병 넘어가기 기술이죠 500시간의 클라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기하죠? 병 넘어가기 음. 아가도 폭탄 있네? 잘, 폭탄 있다 파이팅입니다. 여러분들 어이 뭐야 아개재밌네 하파선 님이 썰었어! 하파선 님 썰었어! 하파선 어? 님!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크 님이 하파선 님 써는 것만 봤거든요? 우리 다잡본것같아데 어떡하냐? 예, 제가 송.. 복수자거든요? 근데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잖아요 뭐라고요? 잠깐만, 잠깐만. 송까지 나오셨거든요? 네, 복수자요? 뭔가 <웃음> 미치겠다. 아,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. 아, 미치겠다 정말. 진짜 아니, 미치겠다. 가동차에 미치겠어. 다도새 안 돼요. 돼요. 이거 무조건 돼요. 돼요. 돼요 돼요. 돼요, 돼요, 돼요 이거 다도새 비싼 아이돼요 미쿤 님 썰어 주세요. 제가 누굴 썰면 되죠? 어, 아니, 미쿠님을 응, 썰어주세요. 응. <웃음> 아 아니 미쿤 님을 썰어 주세요. 저를 썰라고요? 통짜이가 나 너무 계속 서지겠어. 아, 몰라. <웃음> 미쿤 님. 미쿤 님이 우리를 다 썰으셨어요. 내가다 썰었어. 우리? 끝.